네, 안녕하십니까. WSOCH의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투자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과의 실전 일문일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규로 법인 창업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최소 자본금 제한이 많이 풀려 있어서 실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100원에 한 주, 한 보통주로 해서 창업,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자본 유치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주 작게 시작한 학생 벤처들 같은 경우들이 이거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최소 자본금 형태로 시작했을 때 나중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시점이 되면은 이게 어떤 혹시나 악영향이나 이런게 좀 있을지 저가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 최소자본금 요건 때문에 예,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회사가 100원으로도 설립을 할수 있고요 천원, 뭐 만원 이렇게 설립을 할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월 임대료만 하더라도 뭐한 5만원, 10만원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금이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그보다 커요. 그러다 보면 개인 돈이나 뭐 같이 시작한 동업자 돈이나 지인 돈들이 회사에 들어오겠죠. 그 돈들은 이제 회계적으로 가수금이라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채권이니까 나중에 뭐 돈을 넣었다가 뭐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창업을 한다는 거는 회사와 어떤 생조를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 영향은 이렇습니다 만약 회사에 설립 시에 만원으로 설립을 하고 이 당시 만원으로 설립 자본금을 삼아서 만원으로 설립을 하고 회사의 운영비용이나 뭐 r&d 비용 기타 비용들을 계속 회사에 돈을 넣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월한 50만원씩 쌓인다고 가정을 할 때, 600만원 정도, 1년에, 이것이 회사하는 부채로 잡혀 있어요. 1년의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예. 600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3년 뒤에, 이 투자 시점에서, 예. 투자 시점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눈 부분을 투자된 다음에 돌려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투자 시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본금으로 이 부분을 편입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투자자금을 넣고 너가 눈 돈을 가져간다는 건 그거는 투자자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대부분,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을 가져가지 않는 대신에 이것을 자본금으로 출자전을 하겠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투자자가 투자할 때 자본금 만 원인데,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한다고 할때 액면가로 받지는 않을 거라고요. 뻔히 회사가 가치가 커져서 그 가치로 받을 거예요. 그럼 그 가치를 10억이라고 할 때, 투자자는 1억을 넣고 거의 약 10%의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매년 600만원씩 쌓인 것들이 1,800만원이겠죠 3년이면 이거는 그냥 액면가로 자본금을 넣, 넣, 넣, 넣, 넣, 넣, 넣게 되는데 이 부분을 투자자는 10억의 밸류로 들어오고 본인은 그냥 액면가로 들어간다? 이거를 좋아할 투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부담감 없이 많은 설립하는 건 좋아요. 근데 투자 유치를 계획을 하셨으면 적어도 1년 전에는 넣은 돈을 다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가져갈 때 빨리 이익이, 뭐,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났으면 빨리빨리 걷어내 가시고, 그럼 회사도 부채가 적거든요. 아니면 이 돈을 꺼내갈 생각이 없고, 원래 그냥 자본금으로 들 생각이었으면 투자 유치 시점 1년 전, 사실은 최대한 설립일로부터 가까운 시점 내에 빨리 자본금으로 바꿔 놓으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해서 자본금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투자자와의 투자 배수 투자 밸류의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IR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줬을 때 자본금이 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1억을 투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느 투자자가 너는 만원 넣는데 나보고 일억 넣느라고? 이거 좋아할 투자자 없습니다. 그건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1,800만원이라도 빨리 빨리 빨리 정리해서 자본금으로 삼으면 아이 친구들이 회사에 돈을 그래도 자본금으로 많이 넣었구나. 사실 저희도 투자할 때 그러잖아요. 본인은 만원 넣고 너는 천만원 넣어. 그러면 어느 투자자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유의하셔서 회사에 투자를 유치 진행 전에 예, 명심할 점으로 살고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사람이 어 이제 투자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이 투자 후에 이제 저쪽에서는 그 연말에 배당금액으로 이제 그 자신의 투자분을 회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월급 형태로 저희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월급 형태로 받아서 이제 그 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때그 저희가 국내 투자, 국내 투자자를 통해 투자를 받는 거랑 이런 외국 투자자 투자자를 받는 거랑의 저희가 혹시 조심해야 될 점이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급여와 배당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이 투자를 하고서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통주나 전환상황 우선주 아니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았을 겁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는 이미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급여란 무엇이냐?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죠. 일을 하고서 받는 게 급여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투자에 대한 대가로 그분이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형법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불해줘서도 안 되고요. 그분들도 받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배당은. 먼저 배당은 상법상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내년에 사실 그 이익 잉여금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시설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비용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채용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배당을 우리는 못해 올해. 이렇게 경영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 활동을 보고 남는 잉여금 진짜 잉여금 배당을 할수 있는 배당 가능 잉여금에 내에서 보통 배당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확정 짓거나 급여를 확정 짓는 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원칙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칙적인 부분을 따져서 고려를 하는 게 맞고요 그분들이 투자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원한다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죠 예, 채권 채무 관계, 원금과 이자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가 뭐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 차례 또 이제 발생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처음 시작하는 업체들이 첫 투자를 받았을 때 또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투자자의 또 이제 저희 쪽의 지분율을 허용을 하고 또 희석이 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반복이 될것 같아요. 반복이 될 텐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아, 요 정도까지는 시석을 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허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좀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는, 일단, 경영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50% 플러스 한 주가 있으면, 사실은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장까지 가면 많은 기업들이 지분율이, 물론 이제 50% 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25%에서 뭐한 35% 정도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도 뭐 경영이 큰 무리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법상의 이제 어떤 주주총회에 대한 그런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결의로 임시주주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 플러스 한 주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은 이사를 등기 입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임원 선임을 함에 있어서 참석 인원의 2분의 1 일단 요 참석한 주주들 의결권의 2분의 1이 있으면 임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50% 플러스 한 주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를 시켜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거뭐 막강한 권한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를 계속 받고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엔 거의 불가능해요. 예. 많은 그 회사들이 자본없이 시작해서 어떤 투자로만 계속 받아가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 확장하는 경우엔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은 이제 IPO라고 표현을 하죠. 네. 상장하는 데 목표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투자자들도 투자장을 받았을 때 그들의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M&A 아니면 IPO인데 M&A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IPO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PO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IPO 할때 IPO 할 때도 역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 후에 희석된 지분율 기준으로 의결권이 약 2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 후에 앞서 설명드렸던 주주총회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IPO 할때 희석 후 20% 지분 이상을 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20% 이하가 되면 경영권이라든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어떤 의결이 안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20% 정도 투자, 투자 후, IPO 후즉 IPO 후에 최종적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이 20% 이상은 되게끔 전체적으로 전략을 단계별로 잘 짜서 투자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유지하다가 상장 요건이 됐는데 지분율이 낮아서 상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해서 투자를 받을 때 희석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잘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